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니 지하사기가 나왔네. 아니 아니, 그래도 오늘은 뭔가 다른 게 해보고 싶네요. 나쁘지 않네요. 어, 아군 사망시 주물력 획득? 이거야지. 주물력 획득하는게 자크는 일단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로스는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주물력 획득이니까 소라카나 르블라랑 쪽으로 갈것 같네요 복건은 미리 만들어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잉플한테 넣어놓을게요 민간인을 하나 넣어줍시다 복건 만들고 연우는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면 자동 방어체계 하나 만들어도 되긴 한데 두개 있으면 6자동 방어체계라가지고 어 이거 만듭시다 6자동 방어체계 도전 아니 심지어 자크도 나왔는데 이거 바로 실험해 볼게요 안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크 좀 죽여봐 <웃음> 이거 안 죽네 이거 까비 아니 르블랑이 나왔는데 이러면 4자동 방어체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최대 체력 연구 획득? 주물력은 어차피 늘어나니까 지금부터 키우면 엄청 체력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체력을 키워서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거 시비루가 딜을 잘하고 있어서 빼기 헤매한데 그래도 뭐 스택 조금씩 쌓읍시다 <웃음> 아니 <아이> 근데 <웃음> 자크가 죽어야 한데 자크가 안 죽는 게 문제네요 아이참 여기서 죽여볼게요 지금 118어 나이스 아 이거 안오르는거 맞네요 다크조각은 안오릅니다 1 1루도 그냥 팔고 이자 봅시다 나이스 자 여기서 상징 나오면 됩니다 나와라 옆변 오코 두갠데 한번 돌려볼까요 슛. 오 모데카이저 나쁘지 않아 급발진 레벨업 <웃음> 아 레이저단으로 짤기 조금 챙겨보려고 음 레넥톤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근데 지금 충분히 센것 같긴 한데 아니 1인공은 좀 너무하지 않니 모데카이저야 아나톡도큰 친구가 아이이 아, 이 친구 앞으로 나와가지고 아 그래도 보슬 치네요 어 아, 나이스 죽여 나이스 어 근데 이거 졌다 급발진 업했는데 졌는데요? 아 젠장 아 이러면 너무 손해 봤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야겠네요 생태 하나 만들어줄게요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해커를 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 복원을 빼줍시다 이거 지로스로 빼고 총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거학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 총검보다는 거학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방체안 나오나?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게 해커가 나오네 아 근데 허수아비는 이거 자동 방어체계에 적용되지 않나? 지난 시즌엔 이거 아군 취급했었는데 이거 한번 실험해볼게요 지금 168. 버수아비 죽으면 186. 훈련 버스 늘어납니다. 그래도 D 모자라. 할렙에서 리롤 치면서 르블랑이나 소라카 2성 붙이겠습니다. 아, 여기가 겹쳤구나. 르블랑 모으고 있네요, 여기. 그러면 확실히 소라카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응? 일단 거학 아니면 뒤집게 먹으면 육자동 방치게 되는데 물론 망설을 먹는다면 말이죠 일단은 먹겠습니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게 어 이건 피들이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친구 체력 키운 건 아쉽지만 파락이랑 자방체로 주물력 미친 듯이 늘려봅시다 또라카 이러면 또 제드를 빼고 선넬을 넣고 소라카를 조금이라도 밀어줍시다 아 근데 르블랑 진짜 안나온다 저 템을 좀 갈아주고 싶은데 나이스! 이걸 이겼네요 제발 망토 나와라 망토 어 이거 나왔다 자동방어체계 완성 하나를 누구를 줄까요? 주물력 늘어나면 좋은거 아니 왜 피드 리피어냐 해불망 만들고 총검으로 만듭시다 일단 소라카 육자방체 출격 아니 근데 이거 르블랑 빼줘야 하는데 한 마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하 나이스 오! 드디어 나왔다 갈아주고 아니 근데 이거 체력과 차이 봐 그냥 자제기로 빼줄까 그랬나? 오케이 여기까지 브랩가서 이제 이성자 마저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거 블루 하나 얻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이거 상징을 두 개만 들었더니 템이 너무 없다. 그래도 일단 쎕니다. 오 나이스. 아니 <웃음> 그래도 선선이어서 한방에 보낼 줄 몰랐는데. 이자 보고 브랩 갈게요. 이게 이전 단계 180% 강화라서 세력도 엄청 늘어날거고 지금 벌써 2015네요 피들 스틱을 옆에 살짝 빼주고 양쪽 중 한쪽은 캐리 하겠죠? 소락카나 <웃음> 피들 지로이 없는 건좀 아쉽긴 한데 근데 지스은 아마 적은.. 아니 근데 진짜 세다 아니 이게 메테오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유성이 떨어지는데요? <웃음> 나이스 와 피들 얘는스킬도안 썼는데 이겨지네요 블루 먹겠습니다. 아 지록도 있긴 한데 남는 거 먹겠습니다. 이런 블루 아주 좋습니다. 신장이 있어서 조금 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소라카 옮기는 게 맞았네요. 하지만 피들이 마무리 해준다면? 아 이거 소라카 자르러 온다. 아이 <웃음> 잭스 너무 세 이거. 주물력 500? 아니 주물력 1000? <웃음> 주물력 1,100의 피드를 해주나? 가자 피드라! 아 근데 공수기 <웃음> 전에 이겼네요 루블랑도 이거 노템인데 주물력이4대이 넘어가지고 이거 바로 엎치고 애이 넣겠습니다 이성장 말고는 할게 없으니까 헤어라서 금방 붙을 것 같네요 이거 갇히진 않겠죠? 사거리가 살아가지고 다른 데 이거 자꾸 배치를 반대로 하네요 <웃음> 또 일로 온다 하지만 우리에겐 피드리 있지 여기 주물력 쭉쭉 늘어나는 중 <웃음> 455 <웃음> 이게 노템이야 뭐야 어 피들이 정리해주나 아 안된다 안된다 아이거 우리 피들은 주물력 뽑만 말고는 하는게 없네요 아주 진짜 허수아비 그 자체입니다 정말 소라카가 다 해줘야겠네요 이거 차라리 소라카랑 피들이랑 같이 줘서 소라카 죽이러 오는 애들을 이제 공포 걸어서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르블랑이랑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앞에다가 세워두고 빨리 죽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차피 메인 캐리 둘만 중요하니까 안별하듯이 그냥 얘들아 아 일단 붙입시다 소나를 앞에 두고 르블랑도 다음번에 앞으로 올릴게요 여기는 파이사렉 얘들아, 빨리 죽어봐. <웃음> 어, 아니, 소라카야, 니 네, 카페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 <웃음> 근데 딜 엄청 세다? 오, 죽였, 아니, 마텔 이겼는데요? 보내줍니다. 이 친구 믿는 부석이 있었구만. 얘들 오른쪽으로 가. 아니, 얘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지? 보나 인생 좋았고. 피들 열심히 주물럭 복제 중 <웃음> 아니 근데 피들은 일할 게 없는데요? 아니 소라카만 일을 해 피들아 좀 보여줘봐 혼자 꿀바네요 이거 배치는 계속 앞에 몰아두고 중요한 거는 결국 소라카 하나네요 피들이 너무 안 붙는데? 뭐 애쉬랑 멀어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들 근데 솔직히 템안 줘도 될것 같긴 한데. <웃음> 그래도 아카는 스킬 썼으니까 믿어봅시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황금 부대네요. 이게 우세가 삼성적 할수록 빼지는 건데, 완전 황금 부대라가지고, 구조는 안 밀리는데. 어, 곧 히들 출격한다. 얘들아, 긴장해. <웃음> 엄청 세긴 한데요. 우세게 진짜 센데, 그냥 이깁니다. 자, 이렇게, 어, 유 자동 방어 체계로 1등 했습니다.